말려주는 공대 남자 황웅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에 화면이 다르죠 제가 12월 달에 짧지만 한 열흘 동안 이것저것 산게 있거든요 물론 앞에 보시다시피 올영 세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갔다 왔는데 제가 산 목록하고 그걸 왜 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품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울령 세일 하기 전에 제가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로션을 하나 샀었어요. 이것도 역시 올리브영이 있었었는데, 피지오겔를 샀었어요. 이피지오겔를 샀었는데, 가격은 제가 작은 용량, 여기에 100ml? 예, 네 100ml 짜리를 샀어요. 일단 200ml도 있었는데, 어떻게 뭐,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100ml를 샀는데, 일단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수분감이 기존 피지오겔보다 풍부하면서 어, 진정작용도 있고 굉장히 무광 예, 효과 그런 효과 나는 그런 반짝임 그런 정도로 쓰일 수도 있고 일단 피부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겨울철 건조한데 그래서 피지오겔 레드 수딩 로션이라고 해서 다르죠 그래서 지금 영상 찍는 김에 한번 제형도 살짝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존 피지오겔 제품이랑 비슷한 제형이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와 같이 약간의 수분감이 조금 더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향이나 기타 뭐 그런 것들은 역시나 무향으로 피지오겔 DMT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그거 로션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고요 어, 유분기가 상당히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고 나면 굉장히 촉촉하고 딱 적당한 수준의 유문을 남겨주는 그런 오션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올리브영 세일 때산거 같이 볼 건데 어, 첫 번째로 이제 세일에서 산거의첫 번째죠 그래서 본 거는 쌍바 이팩 샀어요 쌍바 앞에 이 전반적인 이 뭐라 그럴까 앞에 패키지가 리뉴얼 됐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앞에 이 패키지가 기존 패키지랑 똑같더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약간 좀 이쁘게 바뀌었는데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나 봐요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1 해서 아마 3,600원에 준어 기억이 있는데 하나에 한 1,800원 정도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에겔 예, 마스크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팩이고 일주일은 아니고 한 2주에 한번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에 붙이고 있는 마스크에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도 팩 다운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스페셜 케어용으로 수분을 저는 굉장히 신경쓰는 편이라서 이쌍빡 깊은 보습감과 수분감 공급을 쓸때 이 팩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샀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계속 선크림 유목민이 되었죠 네, 선크림 유목민이 되었는데 어, 그 전에도 이것저것 써보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것도 물론 써봤었어요 막 테스터도 해보고 직접 사서 쓴건 아니지만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눈시림 있는지 없는지 한번 눈가에도 발라보고 그 다음에 선크림 냄새도 나는지 한번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크림이 너무 이제 바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도 어, 사서 구입했는데 막상 써보니 어좀 그렇고 그래서 올리브영 가서 되게 선크림 많았는데 되게 많이 발라보고 많이 냄새 맡아보고 거기 직원분들 이상하게 생겨,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남자애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발르고 닦고 냄새 맡고 막 눈에도 갖다 대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이 제품을 샀는데 제품은 이렇게 지금 어 이벤트 한다고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셀퓨전씨 이 빨간색 기본 오리지널 라인 선크림을 저는 추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본품 35ml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0ml인가? 5mm 짜리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 요게 하나는 셀퓨전시에서 영양크림 비슷하게 회복크림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발라봤는데 그게 이제 요 안에 샘플로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거는 영양크림 회복크림 그런 샘플이고요 제가 패키지를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봐서 한번 제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패키지는 이쁘지도 어, 않으니까 뜯었습니다 이렇게 놔두니까 뭔가 피부과 느낌 나네요 그죠 <웃음> 피부과 그래서 이 선크림이 본품이고요 이 선크림 본품 같은 경우는 보통 35mm가 들어가 있어요 50mm에 들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량이죠 그래서 비싸기도 비싸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SPF51 PA++++ 효과 돼 있고요 지금 한번 뜯어볼게요 앞에 이렇게 실이 돼 있네요. 이렇게 실이 돼 있고 버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짜면 이렇게 흰색의 액체 제형이 나와 있고요. 발라볼게요. 백탁 현상 같은 거는 제가 발라보고 했을 때는 적당히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손등에 바르고 해서 좀 많이 바른 경향도 있는데 음향 같은 경우는 특유의 약간 좀어 항상 표현하죠 특유의 선크림 향이 조금은 나요 조금은 나는데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샀다는 것 자체가 예, 눈 시림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선크림이었어요 눈 시림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선크림이고 또한 발랐을 때 약간 시간이 지나도 건조하거나 피부가 당겨지는 그런 현상이 없는 선크림이에요. 저는 특히 건조한 피부인데 그렇게 딱히 많이 예민한 피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전는 특이하게 예민한데 이런 선크림류를 발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피부가 당기면서 열감 올라오고 되게 건조함을 정말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선크림류가 되게 소수긴 한데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선크림을 되게 피해야 되니까 항상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는 편인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서도 괜찮았고 또한 눈 시림 현상도 그렇게 완전히 없다라고는 어, 말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겠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일단 테스터를 해보고 제가 샀기 때문에 그때 한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서 이제 계속 써볼 예정이고요. 어, 아마 눈시림 같은 경우는 어, 없을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한두번 해본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되게 몇 번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크림 요거 이렇게 패키지. 돼 있는 거 샀고요. 생퓨전시 선크림 샀고 그 다음으로는 어... 클렌징 오일을 샀어요. 클렌징 오일이 사실 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클렌징 오일 저도 어쓸 때는 쓰고 그렇게 많이 여성분들처럼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유분기라던가 기름기라던가 그런 거는 이렇게 가끔씩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차 클렌징을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다가 기존에 제가 BRTC 클렌징을 썼었어요. 근데 아직 한 2분,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버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네. 그래서 그건 버리고 이제 이 제품을 샀는데, 어, 이거 제품은 솔직히, 어, 그렇게 유명하거나 널리 알려진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름은 들어봤어요 뭐냐면 에센허브 소이빙 90딥 클렌징 오일 유칼립투스 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뒤에 보면 콩 오일이 베이스로 돼 있어요 콩 오일 베이스 90.8% 그 다음에 유칼립스 오일이 1.5% 포함이 되어 있다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호호바씨 오일, 아독, 아보카도 오일, 등등등 마카다미아 오일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샀고요 민감성 피부하고 건성 피부 이두 가지 용으로 나와 져 있었는데 저는 어, 건성 피부 말고 민감성 피부를 샀어요 왜냐면은 사실 건성 피부하고 민감성 피부 뒤에 성분을 봤는데 크게 차이점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콩오일 90%에다가 근데 뭔가 저는 세수를 하고 나서는 약간 깔끔한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향 차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칼립투스 향이었고 건성 피부용은 라벤더에다가 약간 뭐 하나 포함한 그런 허브 계열 오일이었는데 저는 세수하고 나서는 뭔가 싸하고 그런 향이 더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어, 향 때문에 예, 민감성 피부를 선택하긴 했는데 어, 이 제품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이두개 차이점은 그냥 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성분 자체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분도 뒤에 보다시피 거의 대부분 자연오일로 돼 있고 해서 이 제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일 클렌징 오일을 오래돼서 버리고 이 제품을 이제 써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산 거는 음제 올리브영 세일 그 블로그 포스팅을 오래간만에 올렸었는데 그 블로그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산다 그랬거든요. <웃음> 남성분들 같은 경우나 혹, 혹은 여성분들도 스프레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런 뭐라 그럴까 기존의 스프레이 흔들어서 나오는 스프레이보다 이렇게 액체류로 된 스프레이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강력해요. 지속력도 좋고 정말 세팅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통 이런 액체로 된 스프레이가 그냥 일반 스프레이에 비해서는 좀한네 다섯 배 비싸요 비싸고 그만큼 근데 오래 쓰기도 해요 오래 쓰기도 하고 더 강력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연말이라고 하나 가격에 보시면 이거 하나가 원래 만7 0 0 0원 정도 하는데 이게 하나에 원래 세일 안 했을 때요 하나인데 지금 행사했었을 때 올리브영 여기. 올리브영 요거 한다고 해서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또 하나에 50ml 요렇게까지 원래 요거 하나만 있는건데 1.5배 는 아니구나 한 1.2배 정도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슈 뭐 슈퍼 하드 스프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게 다슈가 이렇게 남성 헤어 부분에 유명하긴 한데 남성 하드 스프레이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이런 액체류로 된 거라면 사실 가격이 제일 <웃음> 저렴하고 행사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벤트성 제품을 저는 구입하는 편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봉지에서 막 꺼내다 보니까 같이 소개를 못 드렸는데 어, 그 다음으로는 이거예요 제가 보통 요렇게 나온 마스크팩은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경험 삼아 써보고 저도 계속 일괄적으로 이렇게 쌍파팩처럼 지속적으로 쓰게 되는 팩들이 정해질죠 이건 정해졌고 정해지는 품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세 번째 산 거예요. 마스크팩 저는 여러 가지 써보는 걸 좋아해서 또한 리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써보는 편인데 이거는 세 번째 산 건데 이게 사실 가격은 5,000원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세일을 자주 해요. 세일을 자주 해서 이게 2,300원? 그 정도 2,000원 초반대의 팩인데 이 앞에 보시면 일단 캡슐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캡슐이 달려 있어서 이 에센스 쓸 수가 있고 이 에센스 분량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쓸수 있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이 에센스고 이 팩을 왜 샀냐면 재구입을 왜 했냐면 일단 아쿠아필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 뭐 피부 온도 감소 그래 온도 감소는 당연히 팩을 하니까 감소하는 거고 한데 이게 시트가 괜찮아요. 시트도 괜찮고 이게 막상 이 시트 요렇게 보이시죠? 요 시트인데, 요 시트를 하고 나면은, 이 시트가 굉장히 처음에는, 어 약간 섬유 원단 같기도 하고, 젤형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에센스를 그냥 적당히 머금고 있고, 해서 그냥 붙여요. 그리고 나중에 적당히 팩을 한 후에 떼어내려고 하면은, 이 팩이 얼굴을 전반적으로 한번 쫙 조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 모공 수축 했었을 때 워시오프 팩 같은 느낌이 아니라, 왜 그런 고무 팩,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쫙 쪼여질 때, 그때 쪼여지면서 피부도 같이 이렇게 쫙 땡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팩이.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느낌이 좋고 산뜻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한번 사서 샀고요. 세일해서 역시나 본품을 원가격 주고 사라고 하면 전안쓸것 같아요. 이게 한 장에 5천원이니까. 근데 원 시트부터 시작해서 수분 공급력까지 너무나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달려있는 이 에센스도 한 3일치 정도 쓸수 있는 양이어서. 그래서 음,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 음. 쓸 때마다 원래 느낌은 살짝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저번 날에 좋아서 샀었는데 이번에 써보니까 아니네 하는 느낌도 있, 그런 팩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팩은 어,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입한 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제가 12월 달에 산 제품을 이렇게 하울 영상? 이라고 해야되나 그걸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음, 사실 이거 말고도 유리아주에서 제가 립밤을 샀었는데 그것도 한번 리뷰해보고 계속 쓰고 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하도 인기가 많고 하고 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립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2월 달에 올영세일해서 12월 하울 영상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